저 그렇죠. 근데 이게 지금 일부러, 어 일부러.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매장 하나를 공간 하나로 확실하게 써어요 가운데 이렇게 딱 해서 작은 매장이지만 두개 매장 효과를 딱낸 거야. 지금 보면 이1층 가게와 지하 가게인데 지하 가게가 사실은 1층에 여기 간판 하나 세운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. 지금 예전에 이 매장 같은 경우가 원래 지하 매장이었는데 이 매장이 와 지하에도 가방이에요. 아야야이 비자리가 야, 이, 이 예전에 떡볶이 집을 했었어. 밖에서 조리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판매업은 가능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매장은 원래 요 가방 이 간판 이 있지만 1층이 아니고 매장이 지하예요. 아 어, 이거 그러니까 지하 매장도 1층 효과를 내는 거지. 아 이거를 보면. 지하 매장이에도 이것 때문에 딱 그거 보면 건물 진짜 완전 옛날 건물이어 그렇죠 옛날 건물인데 이게 살려주는 거지 간판 자리 남자 빽빽다 야, 이거는 옷 가게인데, 그 테마가 신기해 이게 바로 홍대와신되야 아, 맞아요, 맞아요. 다시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아,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.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예 전혀 모르겠죠. 아 여기는 여기는 비올에는 예. 인사하는. 아 그렇죠. 오. 예 메인 메인이 여기야. 그렇죠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거 홍대 와야 보는 가게들. 포토존도 이렇게 포토존 처쳐 보죠 지금. 예. 예, 식물과. o oh. n o